제가 오늘 받은 주제가 초대와리크루팅이거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의 방향은 원래는 삼성이라는 스마트한 회사에를 다녔는데 정작 나와서 제가 하는 일들은 자꾸 노동을 쓰고 시간으로 돈을 벌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고 공허함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인터넷 쇼핑몰 쪽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부, 부천에 예전에 1층에 워크인센터 있었을 때 거기 바로 맞은편에 의류 매장을 제가 이제 차리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워크인 센터 바로 맞은편이었으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엄청나게 많은 뉴스키너 분들이 다녀갔겠죠. 근데 이 당시에 저의 관심사는 제품도 아니었고, 뭐 사업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뭐 오셔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루미스바 손등 대문도 받았었고, 뭐 대략적인 보상 설명도 듣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 저의 관심사는 제품도 아니었고, 사업도 아니었고요. 그때가 처음 이제 제가 강의 초대돼서 갔던 날 사진이 있더라고요. Voilà. 했는데 저는 이 저한테 오셨던 김민희 스폰서님 콜즈로 오셨었죠. 근데 대화 도중에 저의 관심사는 SNS였다는 거를 이분이 캐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SNS를 배울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저는 이첫 강의, 그 만났던 그날 강의에 초대돼서 가게 됩니다. 네 일단 어 초대되었던 첫 강의는요. SNS랑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천반장자 이총근 사장님의 사업성연 강의였거든요. <웃음> 네 근데 어쨌든 저한테 호기심이랑 타이밍을 만든 건 저의 관심 심사였단 말인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강의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겠죠. 네, 그래서 저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들을 또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 이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또 공부하게 되었고 그렇게 진도를 나갔던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모두가 이렇게 다 리쿠르팅 된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 첫 시작이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나를 초대한 분이 얘기하는 열가지가 나랑 다 맞진 않고 별로 안 느끼고 그런데 딱 뭔가 하나 내가 가장 갈급해 하는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어떻게 캐치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품도 아니었고 사업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첫 단추가 된 포인트가 SNS였는데 그 포인트는 사장님들잘 아시겠지만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니즈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니즈 파악을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나는 초대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막 강의 듣고 아, 막 심장 뛰고 막 이러면 은그 기분에 막 어, 나랑 인생 바꿔보자 언니 막 이렇게 초대 많이 하시죠. <웃음> 저 처음에 진짜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강의나 세미나, 세미나 공지 딱 뜨면은 그거 포스터 딱 보내면서 어 이거 꼭 들어봐야 돼 언니 막 이러면서 내가 기회를 전달해줄게 막 이렇게 초대 많이 하시잖아요 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저의 언어로 계속해서 전달을 했던 거였고 보통 이렇게 초대하면 비즈니스적인 터치가 조금이라도 되셨던 분들은 너무나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나랑 인생 바꿔보자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사람 상대방이 나를 거부감을 느끼고 굉장히 좀 피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또 나는 또 좌절에 빠지고 그런 경우에 계속 이제 챗바퀴 돌듯이 막 이렇게 돌죠. 근데 그렇게 초대하기 전에 그분한테 질문 다섯 번 이상만 해보신다면 아마 훨씬 더 초대의 확률이 높아지실 거거든요. 제가 요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니즈 파악을 할때 우리가 크게 분류하는 게 이분의 니즈가 피부인지 다이어트인지 건강인지 탈모인지 막 이렇게 니즈 파악을 막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어 내가 컨택하는 이분이 제품을 사용하실 소비자인지 아니면 사업을 전달할 분인지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뉴스킨 문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짜 지금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시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쩌면 진짜 매니아를 만들어가는 1년의 과정은 나 혼자 1대1로 10번, 20번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쉽고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런 소규모 커뮤니티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가 진짜 많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사업에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니즈 파악을 할때어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무슨 질문을 하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콜드를 같이 다니면 어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뭐 전해주고 싶은 말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그분이 스스로 말을 먼저 어나 거기 궁금한데 가보고 싶게끔 호기심 자극하는 게 우리 진짜 이 뉴스킨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스킬들을 배워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게 초대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적어봤는데요. 사실 별거 없어요. 제가 보통 하는 질문들, 제가 뭐 예비 파트너로 생각하거나 좀 매니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보통 이런 내용들을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사는 뭔지,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집에서 보통 무엇을 하면 시간을 보내는, 휴일에 무엇을 하는지, 종교는 있는지, 운동은 하는지, 유튜브 보는 것을 좋아하는지, SNS는 하는지 뭐 등등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 물어보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다 초대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가족 구성원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보통 퇴근하고 집에 가서 돌볼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 시간이 어, 이 사람이 혼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일까. 그러면 이 시간대 시스템을 초대할 수 있겠네. 그리고 휴일에는 종교가 없으면 자유롭게 내가 세종대 세미나를 초대할 수 있겠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아내 운동 모임에 같이 조인시키자고 해봐야겠다. 그리고 유튜브 보는 것은 좋아하는지는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인이 자주 보는 영상들이 그런 주제들로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킨 관련된 강의를 한두번 보내주다 보면 그분의 알고리즘에도 뉴스킨이 자꾸 뜰 거예요. 그러면 다 보진 않고 클릭만 몇번 하더라도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보내주지 않아도 그분 뉴스킨 어 유튜브를 켜면 그냥 가끔씩 이게 뉴스킨 관련된 강의가 툭툭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의도하는 바도 있고 또 SNS를 하면 나를 인스타 팔로우 하거나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몇 시에 일어나는지 물어보면 아침형 인간이면 아침 북미팅을 초대하고요 늦게 자면은 밤 미팅을 초대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이면은 북미팅을 초대하고요 여행을 좋아하는지 해외여행 다녀왔는지 하면은 아 계속 석세스트리 공짜 여행 가는 거 얘기를 계속해서 초대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이런 거는 왜 물어보냐면 세미나 초대할 때어 이거 강의 인문학 과 같은 거인데 이거 듣고 나랑 근처에 맛있는 집 언니랑 같이 먹으려고 찾아놨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또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배달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배달비 아껴서 티 r 하자고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들이 다 사업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언니 혹시 운동 좋아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대답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아네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은 아, 네, 하긴 하는데 혼자 하는 건 재미없고 잘안 가게 되고 자꾸 빠지게 되고 아, 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대답 많이 하시죠. 그러면 그때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아, 어, 우리 같이 모아, 모여서 운동하는 거 있는데 같이 갈래요, 언니?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운동하는 크루들 사진도 보여주고 우리 매일 아침 이렇게 모여서 운동해요. 아니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트래킹 가요. 이런 것들 너무 초대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이 있었을 때그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 좋아해요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분이 원하는 거 지금 스스로 얘기하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초대로 이어지는 게 저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초대하는 스킬들을 조금 얘기를 해 봤고요 그리고 또 초대의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딱 봤을 때 왼쪽 사진은 그냥 옆집 언니 동생 그냥 옆집 아저씨 아줌마 사진인 거고 오른쪽 사진은 뭔가 느낌이 꽉 다르죠 그 그래서 어, 평상시에는 옆집 언니, 동생 사이더라도 이런 비즈니스적인 초대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호기심을 자극시키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을 만들어 줄수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제가 변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 타이밍을 없던 타이밍도 만들어 줄수 있게 하는 게 이미지 메이킹이 그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프로페셔널한 사진들을 카톡 프로필이나 아니면 SNS 대본 사진 그리고 인스타 사진 이런 데 내가 충분히 어필을 잘 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초대할 명단이 있다면 지금 바로 조금 더 프로페셔널 사진으로 바꿔보는 것도 나를 통해서 새로운 뮤스키을 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할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만드는 거죠. 저는 캐릭터가 좀 굉장히 다양한데요. 부캐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뭐 SNS를 좀 제품보다는 사업적인 리크루팅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 뭐 강의하는 모습 그리고 세미나나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또 다수가 있을 때 주도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연출된 사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사진을 자주 올리고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자주 바꿔주거든요. 이게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의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사전 취업하는 루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직접 주최하지 않아도 이런 거 플랜 B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런 사진을 그냥 제가 찍는 거예요. 제, 저는 그냥 세미나에 참석하였지만 제가 주최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충분히 연출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어두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스토리 그룹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한 명이 뭐 자기소개를 하던 인사를 하던 뭔가 발표할 때 진짜 사진 엄청 서 엄청 많이 찍어주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로 그룹 내 문화가 정착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뭐 오프라인 모임이나 미팅 같은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발언하고 말씀하실 때 다른 분들은 이야기를 경청하시면서도 좀그 발표하시는 분이 프로페셔널 해보이는 이런 정성껏 찍은 사진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서로 그룹 전체가 많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진들 어 일단은 연출하셔도 좋고 어쨌든 나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북한 과정이니까 좀 많이 활용하시면 어, 어느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뜻밖의 인물이 제 사진을 보고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 명단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 초대를 위한 셀프티업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SNS나 이런 걸 활용하면서 네,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스템 사실 시스템 사전티업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필요한 거는 셀프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셀 셀프티업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나는 또 일관성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이외에도 뭐취업에는셀프취업스폰서취업그 다음에 성공하신 리더 분취업 강의 취업뭐 모임, 그룹, 동료, 문화 이런 것들 취업할 거리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스폰서 그룹 강의 티업은 다들 너무나 잘 활용하실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셀프 티업이나 문화 티업 이런 것들 하는 쪽 위주로 좀 얘기를 더 해드려 볼게요. 저는 한번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면 좋을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저는 좋은 강의를 잘 찾아서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의 연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으면 저에 대한 셀프티업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또 저는 사람들 만날 때아나 이런 좋은 강의가 있어서 추천도 많이 해주고요 꼭 유스킨 강의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좋은 강의나 뭐 동기부여 강의나 이런 것들 있으면 잘 추천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뉴스킨 강의도 그렇게 거부감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렇게 좋은 강의를 잘 추천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좀 만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문화 티업 우리 할거 지금 너무 많아졌죠. 코로나 이후로. 몸깨달이라고 해서 그냥 동네 운동 모임으로 만들기도 너무 좋은 거 많고요. 그 다음에 저는 SNS 모임이라고 해서 베러코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이 시작은 우리 김은정 사장님께서 이끌어주신 SNS 프로젝트, 메가스타에서 진행했던 거, 이 SNS 프로젝트가 시초가 됐고요. 지금은 어, 마음이 맞는 형제라인 사장님들과 그리고 예비 파트너들, 그리고 아예 뉴스킨과 관련 없이 SNS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같이 이 크루에 합류해서 활동하려고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뉴비트 동호회 크루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당근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거의 한 반년 넘게 아이코라는 이름을 지어서 라이딩이랑 볼링 모임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 트래킹, 등산 모임이 있고 바디 프로필만 계속 피업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뭐 동안반 총파티, 북미팅, 공사활동, 뷰티클래스 뭐 이런 것도 많고 기타 초대자 리즈에 맞는 스파성 모임도 그때그때 그냥 바로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를 계속 티업을 하면 어느 누군가는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여기에 분명히 합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또 여기에서 같이 주도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모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이제 초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몸 깨달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TRIT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평일 아침을 90일 동안 어몸 깨달로 같이 끌어 갔고 아예 사업적인 거나 뭐 제품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TR만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한 분은 아예 TR도 안 하고 심지어 허벌라이프 제품으로 드시는데 운동만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문 깨달, 끌어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TR을 하게 되셨고 허벌라이프를 아예 브랜드 체인지를 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어, 세 분이 드림캠프를 초대돼서 드림캠프 홍천까지 같이 갔다 오셨고 또이 중에서 두 분은 어, 지금 예비 파트너로 LOI 과정에 들어가셨고 한 분은 또 TR도 소개해주시고 아직은 뭐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초대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시스템으로 계속 초대가 이어지면서 또 소개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그냥 사,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 허벌 허벌땡 하는 이 제품을 드시는 분들을 운동을 시켜 같이 하자고 해서 이게 그러면 나중에 진짜 그 제품이 좋아서 살 빠졌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매일 고민을 하다가 그래 결국 문화로 끌어나가면 분명히 나한테 같이 동화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끝까지 갔는데 지금은 어 화장품, 뭐 건강식품 모든 제품 다 브랜드 체인지 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매니아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가고 또 이분들이 또 바디 프로필까지 연결해서 같이 바디 프로필도 다 찍으셨고요. 그리고 어네 여기에도 이제 소비자분들도 많이 합류시켰어요. 그래서 TR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자도 계셨지만 소비자분들도 같이 찍어서 어떤 문화로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어, 야간 등산, 등산 모임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인원들을 합류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힐링 트레킹도 너무 네 좋죠. 그래서 몸 깨달하는 멤버들, 그다음에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 그다음 에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관련된 거 어디 가는 것든 거리낌 없이 같이 합류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 자전거 탔다가 또 힐링 트레킹 초대됐다가 힐링 트레킹 와서 애프터 하면서 또 세종대 세미나 초대되고 이렇게 연계되면서 초대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TR 하셨던 분도 또 동안방 쪽마트에 초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 안에서 또 다양한 사장님들 만나면서 또 친숙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본사 행사에서 그 뉴비트 무브먼트 데이란 행사 있었는데 여기도 어, 소비자도 아닌 분들 초대를 해가지고 예비 파트너의 소비자도 아닌 그냥 친구분들 막 초대해가지고 어, 이 문화에 너무 매료가 돼서 또 뉴스킨 회원가입하서 제품 쓰고 또 다이어트 문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를 티업했을 때 사실 바로 비즈니스적인 터치가 들어가진 않긴 하지만 분명히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에 조인이 된다면.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 다음은 이제 동료티업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어뭐 초대했을 때 이렇게 동료들을 티업을 하면은 혹시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고 싶은 동료 사장님들이 계신가요? 내가 어느 명단을 초대했을 때 그쵸? 나랑 성향도 잘 맞지만 또초대자 분과 성향이 잘 맞는 분들을 막 소개시켜 주고 싶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대하는 공간에 사실 어떤 낯선 공간에 처음 오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그 공간에서 집중도 안 되고 계속 나가고 싶고 휴대폰 계속 보게 되고 막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에 내가 사전 취업하거나 미리 만났던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심이 돼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대하기 전에 뭐 사진이든 카톡 사진이든 뭐 인스타 인스타 사진이든 아니면 미리 뭐 흰. 타임할때 같이 좀 만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미리 초대하는 공간에 알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 정도 꼭 만들어 놓고 초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어디 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또 그분들과도 같이 잘 어울려서 동화가 되고 조금 더 빨리 뉴스킨 문화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초대할 때나 이외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상황은 저는 절대 만들지 않아요. 어, 저만의 초대 루틴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리하진, 정리까지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고는 하고를 좀 명확하게 정립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리즈 파악을 해요. 제가 그래서 앞에 막 이렇게 주절주절 썼던 그런 질문들을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사전 취업을 합니다. 사전 취업은 셀프 취업이던 뭐 동료 취업이던 문화 취업이던 취업을 해서 어, 커뮤니티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몸 깨달이라든지 힐링 트래킹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친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초대를 하고요. 여기서 반응이 좋았던 분들은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거나 비즈니스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았던 분들은 다시 또 커뮤니티 시스템으로 재초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즈니스 시스템 초대했는데 뭔가 느낌이 퍽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폰서 상인 사장님들이랑 어 미팅을 다시 또 한번 주선을 하고요. 근데 커뮤니티 시스템에는 이제 초대를 했는데 또 여기서 또 나뉘겠죠. 비즈니스로 갈지 아니면 아직까지 문화로 남을지 이런 순서대로 계속 루틴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초대를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니까 1인 3초대, 1인 3초대 이런 걸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시스템 안착 확률이 증가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만의 루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이게 세 번이다, 몇 번이다 정의는 없지만 내가 이상 사람들을 시스템에 안착시키기까지 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 명당 적어도 몇 번까지는 초대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초대된 분은 스폰서 미팅도 하고 이제는 뭐 그룹 미팅 정착되고 그리고 맨투맨 20일 이런 거 진도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이제 다음 비즈니스 순서대로 안내를 지금 나가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예비 파트너 사장님들 그렇게 문화로 담아냈던 예비 파트너 사장님들을 이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점점 이렇게 순환시켜서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해왔던 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초대와 리크루팅이 핵심이 결국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시스템의 중심에 있을 때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루틴이 되지 않은 시스템에는 초대가 잘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왜몸깨달막 많이 했을 때 초대는 막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 전화 몸깨달이라는게 있는데 같이 해보자. 그래서 언제 시간 되냐. 그럼 그때 시간 맞춰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 운동하러 운동장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이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심이 빠지고. 근데 어 이런 거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어, 내가 하는 루틴에 초대를 해보자 라고 이제 마음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몸깨달도 내가 먼저 좋아하고 내가 먼저 할때그 속에 사람들을 그냥 담아내서 초대하자 라고 마음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리크루팅으로 계속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어, 초대했을 때 가장 가까이 기에서 도움받는 거는 물론 뭐 스폰서 사장님들 당연히 도와주실 거고 비즈니스적인 안내해 주실 건데 어 이런 문화적인 걸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형제라인 사장님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 먼저 그룹과 팀원들한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 분명 내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우리 지투지 사장님들이 우리 그룹을 키워나가신다면 또 많은 분들로 확장되시고 또 좋은 문화로 담아내시는 그런 멋진 그룹이 될것 같습니다.